이 요거는 지금, 뭐어 10년 전에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조건전 의미가 내뿌에 있는 건 사실인데, 왜냐면, 너희들 이거, 수호가 일단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니? 얘가? 오드웨보고 PP, 그러면 너희들 무슨 생각이 들어? 가정법? 과거 알료라는 생각 안 들었어? 우스코 앞으로 사용 PP잖아요. 가정법 과거 일료 규절 시제입니다. 조건전? 조건적이 없어, 없어, 없어, 없으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의미가 있어. 조건적의 의미가 있다니까, 실제로. 그죠? 어, 만약에 10년 전이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단 말이야. 빈칭조를 이용해서. 그것이 만약에 10년 전이었더라면, 헤드빈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요0 y e 어머, 이런 식으로. 아, 그것이 만약에 10년 전이었더라면, 핸드크로스피디 써주면 되잖아. 10년 전이었더라면, 과연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수사의 의문이에요. 뭐를 꿈꿔요? 웹디자이닝이, 웹디자이닝이, 웹디자이은뭐 해석할 필요가 있어. 어, 뭐뭐 할 거라는 거? 웹디자이 우드비나 와 있잖아. 요그 다음 뭐야?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직업들 중에 원, 하나가 되리라고. 하나가 될 거라고. 하나가 될 거라고.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니까 결국 뭐야. 목적어지. 목적어. 여기 지금 사동사 있잖아. 목적절로 사용된 거라고. 했죠? 웹디자이닝이 오늘날,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직업들 중에 원. 하나가 될 거라고. 과연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아무도 꿈꾸지 않았다. 아무도 꿈꾸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구구지 않았다. Nobody, nobody, 응, nobody. 아무도 구구지 않았다. 이든, dream, 이런 거, 대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자,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수사 의문이라고 얘기했어. 엄청나게 중요한. 아까 수사 의문 기억나요? 네. 내가 얘기했던 거? 네. 음. 그래서 수사 의문문이다. 수사 의문문은 자, 자 뭐뭐라했죠내가 아까? 형태는 뭐지만 네, 네, 네. 응,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 응? 긍정문이라고 긍정문을 이 평서문이라고 그랬지? 어? 네. 어 부정의 평서문의 의미를 지는 거. 됐어요. 수사의 부분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you? Nobody knows o n l y God. 어, 아니면 신발이 할 것이다 해도 um, God only knows. 만약에, who doesn't know? 아, who doesn't know? 하면 뭐예요? Who doesn't know i t 그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아 누구든지 알아. Everybody knows. 이렇게 된다고 했지? 이거 됐어요. 이거 밑에 거 봐요. 똑같은 수사의 부분이에요. h a t d o e s it matter? 야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를들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나왔잖아 주사위 문제. 조건 나왔죠? 만일 우리가 뭐 한다면 새 책을 가지거나 아니면 헌 책을 가지거나 한다면, 한다면 그것이 이 뒤에서 있는 것을 앞에서 받았어요. 자 근데 조건이겠죠? 어. 조건이 나왔죠. 뭐야? 어느 하나도 오픈, 열지 않냐. 헌책이든 새책이든 우리가 펼치지 않으면, 펼치지 않으면 그게 새책이든 아니면 헌책이든 우리가 어떤 걸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자, 요게 뭐라고? 수사의 문이었다.